예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는 신축하기 스트레치 단축 명령은 어 S입니다 를 배우도록 하죠 객체를 신축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전제 조건에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객체를 선택할 때는 이런 식으로 크로싱 모드로 그러니까 걸침 윈도우에서 부분적으로 선택하셔야지 뭐 윈도우 모드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마우스를 클릭 클릭하셔 가 객체를 선택하면 신축이 일어나는게 아니라 이동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또는 원이나 타원, 블록 등은 신축되지 않습니다. 물론, 블록을 신축하고 싶으면, 블록 편집 상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블록을 X, 폭파시킨 다음에, 신축을 하셔야 되 겁니다. 자, 객체를 선택할 때,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죠? 위, 아래, 또는 아래, 위, 그렇죠?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치도록 선택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도면을 새로 그려야 되는 경우도 많지만, 기존에 있는 요소를 가져다가 크기를, 사이징을 뭐 변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어, 신축 방법은 아주 효용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도면을 그렸는데 어? 치수를 기입한게 너무 멀리 가 있다 이거 하나씩 이동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트레치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어, 형상을 변경하는데 지금 현재 11인데 저는 15로 바꾸고 싶어요 요만큼만 크로싱 모드로 선택한 다음에 4만 더 늘려 주면 되겠죠 자 이럴때는 직교를 켜놓고 작업하는게 편합니다 자 위아래로 이렇게 대칭영상 변경하고 싶다 이게 17 인데 2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위에 부분은 위로 1.5만큼 아래 부분은 아래쪽으로 1.5만큼 스트레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또 다른 방법은요 만약에 어이 길이가 현재 60 인데 저는 42.5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물론 60에서 42.5니까 어,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치수를 조 가지고 줄일 수도 있지만 예, 선형 치수 하나 기입해 놓고 그거를 활용해서 스트레치로 이렇게 살짝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캐드에서요. 자, 아이스로 들어오죠. 먼저 어, 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를 스트레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S 엔터 반드시 객체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크로싱 모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엔터 얘를 찍고요. 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늘어나죠. 자 크로싱 모드로 하면 자, 지우고요. 크로싱 모드로 하면 이 부분은 이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로 와보시면 예스 yes 하신 다음에 이렇게 크로싱 모드로 선택하면 되겠죠. 엔터 여기 찍고 위로. 뭐 직격해 놓고 정확하게 치수 10 하면 10만큼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그 과정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게죠? 자11 치수가 있나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치수, 위에 있는 치수를 저는 너무 멀리 있어요. 좀 가깝게 하고 싶습니다. 자, S 한 다음에 크로싱 모델을 이렇게 쭉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 여기,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점이 되는 겁니다. 엔터 하시고, 이미 위치, 또는 뭐 스냅 밀링하셔야 찍고, 밑으로. 이럴 때는 직격해 놓고 작업하는 게 편하겠죠. 예. 치수로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밑으로 뭐 5만큼 내리겠다, 5,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더 내려 볼까요? S 하시고, 이만큼 선택한 다음에 엔터, 위에 점은 이미지점을 찍고, 직교 켜놓고, 이거 있죠? 직격 켜놓고, 밑으로 5만큼 더 내리겠다, 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스트레치를 이용하셔가지고,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딱딱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수로 정확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냥 클릭, 클릭, 또는 스냅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죠. 요게 지금 11로 되어있는데 얘를 15로 늘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치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로싱 모드로 쭉 선택하시고요 엔터 이미지 점 찍고 직결을 켜 놓으시고 마우스를 살짝 왼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4 엔터 하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1 5로 해볼까요 S 하시고 크로싱 모드로 선택하고 엔터 이미지 공간을 찍어도 됩니다 찍고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떠놓고 15에서 10이 돼야 되니까 5 엔터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위아래로 대칭을 해보죠 자 17인데 이걸 2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 위에 부분은 위로 1.5 아래 부분은 아래로 1.5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스트레치 하시고 자 위에 부분을 요만큼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2.5는 걸치지 않게끔 하시고 엔터 여기서부터 위로 살짝 갖다 놓고요 1.5 엔터 다시 한번 스트레치 그만큼 잡고 엔터 찍고 밑으로 살짝 갖다 놓고 1.5 하면 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 선형치수를 이용해서 이게 60인데 이거를 42.5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선형치수 하나 기입할까요? 찍고 요점 찍죠. 그 다음에 직교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살짝 갖다 놓고 이동시킨 다음에 42.5 엔터 하면 강제로 치수를 하나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스트레치 하시고 이만큼을 선택을 하죠. 이렇게 하면 얘까지도 포함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남겨둬야 되니까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얘를 찍으면 선택에서 빠지게 되겠죠. 자 엔터 요점 찍고요. 그 다음에 직교가 켜져 있지 않으면 막지 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도 쉬프트 클릭 직각 직교 하시고 이 치수선을 탁 찍어주면 되겠죠. 요기기 보이시죠? 예, 직각 기어.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자, 뭐, 일단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조정을 해서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6인데 20으로 하고 싶어요. 스트레치. 어느 부분요? 요만큼만 하면 되겠죠? 그 대신 요선은 중심선을 빼겠습니다. 쉬프트키 누른 채 클릭. 그 다음에 엔터. 요점 찍고 옆쪽으로 갖다 놓고요. 일단 직교를 켜놓고 하는 게 낫겠네요. 오, 죄송합니다. 이 선이 빠졌네요. 자, 스트레치. 요만큼. 이렇게요. s h i f 예 찍고요. 해제하고 엔터 요만큼을 요렇게 갖다놓고 26이었으니까 6만큼만 더 오면 되겠습니다. 6 엔터 요렇게 됐죠? 자, 그런 식으로 스트레치라는 것은 형상을 변경할 때 아주 아주 좋습 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부분을 내렸다 줄였다 고무줄처럼 자, 그렇게 수정했으시면 스트레치라는 게 아주 효용가치가 뛰어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